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자 오늘은 하필이면 왜 아홉 가지 성격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니어그램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왜 아홉 가지냐 하는 거죠 애니어그램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어 애니어와 그라모스에서 온 겁니다 애니어는 숫자 9를 말하는 거고 그라모스는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이 애니어그램인 거죠 근데 그건 그냥 이름이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왜 하필 아홉 가지 성격이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좀 많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한눈에 잘안 들어오죠 누가 이런 걸 만든 걸까요? 아니 그건 뭐 둘째치고 예컨데 1번 유형을 보고 원칙주의자라고 하고 2번을 이타주의자라고 하고 4번을 탐미주의자 7번을 쾌락주의자라고 하고 9번은 또 평화주의자라고 하죠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된 걸까요? 그냥 세상에는 원칙주의자도 있고 이타주의자도 있지 않냐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뽑아봤더니 대충 9가지가 나오더라 좀 많으니까 구분하기 좋게 숫자를 붙이자 원칙주의자는 1번, 이타주의자는 2번 뭐 이렇게 네, 물론 그건 아니겠죠 그렇게까지 주목구구식으로 만든 건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아홉 가지 성격이 나온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아홉 가지보다는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세 가지는 바로 사고, 감정, 본능입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이것들이 성격의 세 가지 요소라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이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시키길래 아홉 가지 성격이 탄생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할 거고요. 실제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를 갖고 1번, 2번, 그리고 6번의 캐릭터를 만들어 볼게요. 1번이 고지식한 사람, 2번이 도와주는 사람, 6번이 다정다감하고 동료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이 성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시를 들려면 1, 2, 3번을 들지 왜 1, 2, 6번이냐? 그건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인간 성격의 창조과정을 살짝 엿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인간 성격의 세 가지 요소 저는 재료라고 할게요 이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감을 잡으셔야 돼요 사고, 감정, 본능 이세 가지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제대로 설명하자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일단 감만 잡으시라고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고대의 전통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인간에겐 세 가지 중심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머리에 중심이 있다고 보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가슴에도 중심이 있다고 보죠 마지막으로 장에 중심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머리는 사고와 관련이 되고요. 가슴은 심장이 위치한 곳이죠. 감정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배꼽 아래 단전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그게 또 하나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건 본능과 관련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사고, 감정, 본능의 세 가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신경과학자였던 폴 맥린이라는 사람이 제기했던 3위 일체 뇌 가설인데요. 우리 뇌는 진화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삼위일체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생긴 뇌가 파충류의 뇌고요뇌간이라고 하죠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에 생긴 뇌는 포유류의 뇌입니다 변형계라고 부르죠 감정을 담당합니다 이 포유류의 뇌를 잘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맨 나중에 생긴 뇌가 영장류의 뇌에요 뇌뇌피질입니다 이성적 사고를 하는 부분이죠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사고 감정 본능이 대략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세 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다고 보고요. 이제부터 이세 가지가 어떻게 조합되어서 아홉 가지 성격이 탄생하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될건 애니어그램에서는 인간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세 친구가 한 방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건세 친구가 서로 개성은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게 완전한 상태고 이상적인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고, 감정, 본능 이세 가지가 모두 동등하게 균형을 이루며 발달되어 있고 서로 원활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세 친구 중한 친구가 대장노릇을 하고 다른 두 친구는 그 친구한테 눌려 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고가 대장노릇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어떤 사람은 본능이 대장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한다면 성격이 아홉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고려해야 할게 대장놀이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왕따놀이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가장 이상적인건 세 친구 모두 똑같이 친하면 좋은데 반드시 세 친구 중에서 두 친구가 좀더 친하고 나머지 한 친구는 왕따가 된다는거예요 여기서도 세가지 성격이 나오는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고가 왕따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또 어떤 사람은 본능이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홉 가지가 되는 거예요 대장놀이로 세종류 왕따놀이로 세종류 해서 3 곱하기 3 해서 9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1번 원칙주의자 깝깝 고지식 2번 이타주의자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죠이두 캐릭터가 창조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고, 감정, 본능 중에 본능이 대장이에요. 그런데 이 본능이 감정을 데리고 놀고 사고가 왕따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칙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본능과 감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약간 무리를 하겠습니다. 일종의 비유일 뿐이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저희 본능 감정의 연결 상태 이건 일종의 늑대물이나 사자물이 사이에 존재하는 연대감과 비슷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파충류 때부터 본능의 뇌가 있었고 감정의 뇌는 포유류 때 생겨난 거라고요 그러긴 그러니까 포유류는 파충류의 뇌라는 생존 본능 위에 포유류의 뇌라는 감정이 덧붙여진 거란 얘기입니다 바로 본능 감정의 뇌를 갖고 있다는 거죠 포유류는 파충류의 본능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와 새끼 간의 감정적 유대가 매우 크죠. 이게 확장되어서 늑대나 사자처럼 무리 생활을 하는 종들도 많습니다. 이때 같은 무리 안에 있는 개체 간에는 강한 감정적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연대감이라고 말한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일본은 늑대나 사자가 아닌 인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고를 갖고 있어요. 늑대나 사자랑 똑같은 얘기 가 아닙니다. 다만 그 사고가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능 감정이 연결되 있고 사고는 끊어져 있는 거죠. 어쨌든 1번은 연대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본능 감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짜 질문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왜 1번이 원칙주의자가 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였어요. 그죠? 자이 본능 감정에 연결해서 대장이 누구라고 그랬죠? 본능입니다. 그렇죠. 1번은 본능이 대장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본능이 감정을 데리고 논다 그랬어요. 이 본능이란 게 뭐냐면요. 몸하고 관련 있는 거 당연히 그렇겠죠. 몸이 요구하는 게 본능이잖아요. 식욕, 성욕, 잠자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이런 게다 본능이죠. 몸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심장 뛰고 숨쉬고 이런 것도 본능이에요. 내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오토매틱으로. 그런데 이 본능이라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종의 규칙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심장 뛰는 걸 보세요. 아주 규칙적이죠. 본능은 일종의 시스템입니다. 어떤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번은 본능이 대장이죠. 그리고 본능 감정은 연대감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번은 연대감 속에 존재하는 규칙을 가장 중요시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신이 속한 집단 속에 어떤 규칙과 원칙을 찾아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성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라서 원칙주의자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말하는 원칙이라는 건 혼자 상상한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원칙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의 본인은 강한 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자, 일본이 원칙주의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럼 두 번째, 2번. 이타주의자의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볼게요. 이 2번도 1번과 비슷합니다. 본능 감정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고가 왕따란 얘기죠. 1번과 다른 점은 감정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타주의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 2번도 1번처럼 기본적으로 연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겠죠? 본능 감정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니까요. 프라이드, 사자무리를 프라이드라고 하죠. 그럼 프라이드 안에 연대감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감정이 대장입니다. 이 감정이란 게 뭐냐면요. 철저히 타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타인, 관계, 이게 감정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웃고 울고 화내고 즐거워합니다.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물론 가끔씩 혼자서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그러는 거고요. 그잠깐도 무슨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죠. 무슨 생각일까요? 바로 타인에 대한 생각,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할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참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빙긋이 웃거나 갑자기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서 눈물이 핑 돌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감정은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은 감정이 대장이에요. 그리고 연대감을 갖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에게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번은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게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번이 도와준다는 건 그냥 말로 도움을 주는 립서비스 같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본능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본능이란 건 몸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본능은 현실과 관련됩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도움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예를 들자면 자기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몸을 다치거나 했을 때예요 이때 2번은 마치 자기가 다친 것처럼 신경을 씁니다 반창고를 붙여준다든가 병원을 데려간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2번이 딸이나 아들이라면 엄마를 도울 때 설거지나 청소 같은 구체적인 일을 한다 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었다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엄마한테 드린다거나 이렇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2번이라는 거죠 2번을 보고 이타주의자라고 이름을 붙인 건 이런 특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번 2번 다음에 3번이 아니라 왜 6번이냐 이 6번도 본능 감정이 연결된 사람이거든요 본능 감정이 연결된 사람 즉 사고가 왕따인 사람은 1번 2번 6번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연대감 같은 게 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 초간단 에니어그램 유형찾기 첫 번째 질문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나서는 사람, 안 나서는 사람, 그리고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느끼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 책임감, 의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1번, 2번, 6번인 거예요. 본능, 감정이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에니어그램에서는 컴플라이언치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순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저는 그냥 컴플라이언츠 라고 부릅니다 이 컴플라이언트에는 법률이나 규칙 같은 걸 준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냥 순응하는 사람들이라고만 하면 좀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냥 순한 사람들인가 이럴 수 있잖아요 뉘앙스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6번도 컴플라이언츠이기 때문에 연대감을 갖는 사람입니다 6번이 다정다감하고 동료애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특성이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데 6번은 다른 컴플라이언츠 즉 1번 2번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컴플라이언 컴플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본능 감정이 연결되어 있어 연대감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건 1번, 2번, 6번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 1번은 본능이 대장이고 2번은 감정이 대장입니다. 그렇죠. 그럼 6번은 뭐가 대장일까요? 예, 맞습니다. 사고가 대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컴플라이언츠는 본능 감정이 연결되어 있고 사고만 따로 노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사고가 왕따라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6번은 사고가 대장이면서 동시에 왕따인 사람이라는 겁니 따로 노는 사고가 알고 봤더니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런 사람들을 주유형 또는 1차 유형이라고 부르는데 6번도 그런 사람이지만 3번 9번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왕따가 곧 대장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6번은 사고가 3번은 감정이 9번은 본능이 왕따이면서 동시에 대장입니다. 이렇게 3번 6번 9번이 주유형인데요. 주유형은 주유형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뭐라 그럴까 일종의 이중인격적인 면이 있다고 할까 뭐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남들이 볼때 한쪽 면만 보고 그게 다인 줄 알면 완전히 착각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모든 유형들이 다 그런 면이 있지만 특히 주유형이 이런 게 심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한꺼번에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소화가 잘안 되실 거예요. 오늘은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성격 유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맛배기를 살짝 보여드린 거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